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오토바이 이례적 사용 중 사망하여도 재사망공제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5 가단 32819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공제계약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실 실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의 소유, 사용,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하나며 미래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위험도가 피고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피고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과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이례적인 사용은 제외라는 부분은 이 사건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요건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특별약관이 체결되어 이 사건 특별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C의 이륜차 운전이 미래적이든 주기적이든 무관하게 피고가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3항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팔레지점, 팔레지점은 다음으로 가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